I let you put some more. Thank you. This w a 때 very interesting. This was very interesting. This was very interesting. This was very interesting. This was v 이 r 공통부분 설명해놓고 씨. 봐봐 공식 이두 개가 있어. 여기 봐봐. 네. x, y. 어? 네. x, y가 한 말일까? 이상하다. 연체 같다. 연 a, x. 봐. 플러스. 네. b, x 이 뭐예요? A 플러스 b x D. 크 아, 너무 오랜만에 본다. 어? 여기네, 여기.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아, a 거아니 아. A. 해제부터 로봇까지? A. 네. 플러스. 어, 아, 요거, 요거, 요거. 요게 뭐야? BB. BB. E. E. 네. 나왔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결국 아. 원래, 어, 아.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네. 그렇죠. X이니까 여기도 걸리고 음. 여기도 걸린다는 얘기야. 나는 그녀를, 그녀만을 를그녀 사랑해왔으며 그리고 그녀만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얘기야. 음. 중복되잖아요. 공성공계라는 공포 게. 또 하나의 공식 가르쳐줄게요. 뭐야? 이번에는 X를 앞으로 뺄까요? 예. 아, 이번에는 X를 뺄게 XA, X, XB는 어떻게 해? X. 네. 앞에 A X 나오고 발열하고 A 플러스 B지? 예그 어. 여기 이게 X 아니야 이게 예. 여기 B에 A가 아. 어딨어? 여기가 A지? 네 A 그렇지? 네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 여기? B가 나오는 거지. 몇 번이에요? 저기 써있잖아요 이거 요걸 아. 포함해야죠 낫을 해봐 해석이 돼 해석이 그는 그는 아, 배운 사람이다 학식 있는 사람입니다. 어? 그러다 그는 나스파어실천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실천적이 있는 사람이. 아, 둘다 꾸밀잖아요. 매는. 음. 이런 걸 공통 관계라고 해. 이제 나머지를 너희들 해봐. 나머지를.